최근 한국 게임사들은 게임의 본연의 재미보다 bm 모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안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지만 정작 다른 나라에서는 개발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국내 게임과 해외 게임을 잠깐만 비교해봐도 한국은 뽑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유저들이 계속 돈을 쓸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해외 게임들은 돈보다 게임 자체의 재미를 두고 게임을 개발하는 모습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실 몇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게임들도 해외 게임들과 비빌만한 수준의 제작 게임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니 다면 게임을 좋아하고 한국 게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만들어진 한국 게임들 중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대박난 게임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물론 시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한국 게임들과 어떤 부분이 다르고 전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고 추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포인트 블랭크는 제페토에서 개발한 FPS 장르의 게임으로 항상 RPG를 제작해왔던 NC 소프트가 서비스를 하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첫 서비스를 시작했던 2008년은 FPS 장르의 붐이 일던 시기였고 서든어택, 스페셜포스, 카운터스트라이크가 PC 방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던 시기라 그 안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제페토는 빠르게 해외로 눈을 돌렸고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러시아를 타겟으로 진출 을 시도했는데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해외에는 국내처럼 PC 보급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서든어택이나 오버워치 같은 고사양 게임을 쉽게 접할 수 없었는데 자체 개발한 게임 엔진 아이큐브가 저사양 PC에서도 높은 수준의 그래픽을 보여주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적절한 진출 타이밍과 현재 적응 가능한 게임 스펙이 맞아떨어지면서 2010년 인도네시아 온라인 게임 역사상 최고 기록인 동시 접속자 수 26만 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고 국민 FPS 게임이라는 타이틀까지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매출 245억 원 2013년에는 368억 원을 달성하며 엄청난 성과를 보였고 이후 100여 개의 나라에 진출하면서 태국 6만, 브라질 5만, 러시아 6만이라는 엄청난 동접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또한 에로엘처럼 전세계 포인트 블랭크 유저들을 모아 챔피언을 가리는 포인트 블랭크 인터내셔널 챔피언십을 개최해 6천 팀 이상 3만 명이 넘는 선수가 예선전에 참여하며 포인트 블랭크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케 했습니다 라그나로크는 이명진 작가의 만화 라그나로크를 원작으로 악추로스 개발에 사용된 GFC 엔진을 개량하여 제작된 게임이었습니다. 일본 RPG풍의 귀여운 2D 캐릭터가 3D 맵을 뛰어다닌다는 부분에서 다른 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전직에 대한 시스템이나 전투에 대한 부분도 나름 완성도가 높아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그 당시 국내에서 출시된 대부분의 게임들이 풀3 d 를 고집하고 있어 라그나로크의 동화같은 그래픽은 다른 게임들과의 큰 차별성을 보였 었는데요. 이런 독특한 그래픽 덕분에 어린아이들은 물론 어른까지 수많은 팬층 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사 그라비티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고 라그나로크가 일본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일본 진출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몇몇 유저들은 일본 게임 시장에 대한 특수성을 모르고 너무 성급하게 진출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라그나로크는 이런 유저들의 우려를 잠식시키고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수많은 업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출시 3달 만에 일본 amd 어워드 작품상을 수상하고 유로 가입회원만 10만명 최대 동시접속자 4만8천명을 찍으면서 한국게임을 무시했던 일본인들에게 문란적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그 당시 라그나로크의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일본 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 장소로 그라비티를 찾아갔고 라그나로크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진촬영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물론 홍콩까지 전세계 67개국에 진출을 했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누정매출액 1조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드라비티의 해외진출과 성공은 라그나로프를 좋아하는 한국 유저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겨주었고 한국 rpg게임도 전세계에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많은 업적을 통해 알게 해줬습니다. 크로스파이어는 스마일게이트에서 개발한 온라인 FPS 장르의 게임으로 처음은 네오이즈 피망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출시 당시에는 워낙 서든어택이 강세를 보이고 있던 시기라 다른 FPS 게임들처럼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는데요. 크로스파이어도 한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초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바로 게임 개발사들이 꿈꾸는 중국 시장에서 큰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FPS 동접자 세계 1위라는 말도 안 되는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당시 크로스파이어의 최고 동접자는 약 800만 명, 글로벌 이용자. 수는 6억 명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수치를 기록했는데 서든어택 최고 동접자가 18만명이었다고 하니 해외에서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 의 성공을 바탕으로 로스타크라는 게임을 만들 수 있었고 2020년 1조 73억을 벌어들이면서 1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중국은 한국하면 최고의 fps 게임을 만든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명맥이 끊긴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무너조1은 컴투스에서 개발한 수집형 rpg 게임으로 1세대 모바일 게임 중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장기간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도 출시 이후 양대마켓 1위를 달성하며 큰 인기를 끌었었지만 서머너즈의 인기는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더 빛을 냈는데요 전세계 100여개가 넘는 국가에서 그 재미를 인정받게 되었고 프랑스에서 매출 1위, 독일에서도 2년간 양대마켓 탑텐1 0을 유지하는 등 라이브 개발에서도 노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 대박을 친다 해도 단발성으로 반짝하고 사라지기 마련인데 서머너즈원은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갔는데요 이런 노련한 운영 덕분에 모바일 게임 최초로 1조원 매출을 달성하고 단일 모바일 게임 ip만으로 2조원 매출 달성이라는 천문학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서머너즈 워는 영웅 수집과 뽑기가 있는 모바일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힐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고 이후 제2의 서머너즈 워를 꿈꾸고 해외로 진출하는 수많은 모바일 게임들이 등장했지만 이렇게 장기간 완벽하게 성공한 게임은 없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대박난 게임을 소개할 때이 게임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오플에서 개발하고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던전앤파이터입니다. 수많은 MMORPG가 쏟아지던 시기에 벨트스크로 액션 RPG라는 다른 게임사에서 도전하지 않은 새로운 길을 선택했는데요. 수려한 도트 그래픽과 간단한 컨트롤만으로도 화려한 전투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많은 매니아층을 확보한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 역시 한국에서의 성공 이후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중국에서 초대박 히트를 치게 되면서 넥슨의 생명출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2018년 전세계 온라인 게임 중 매출 1위를 달성했으며 2019년에는 매출 1조 이상을 달성하면서 한국 게임에 대한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전만큼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2005년에 출시된 게임이라고 생각해보면 가히 압도적인 밸류를 갖춘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국 동시접속자 29만 명 중국은 500만 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경신하면서 아직도 중국의 국민 RPG 게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라고 합니다 검은사막은 펄어비스에서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게임으로 시나인을 개발했던 김대일 사단이 게임 개발에 참여해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작품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개된 엔진을 사용해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펄어비스는좀더 미래를 생각해 자체 엔진을 개발했고 그 결과 다른 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수준 높은 그래픽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시나인 개발을 통해 쌓아올렸던 전투 관련 노하우까지 더해지면서 지금의 검은사막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시 당시에는 불안정한 서버 때문에 게임에 대한 완성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120억이라는 개발비를 해로 날려먹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서버를 안정화시켰고 다른 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자유도 높은 플레이를 경험하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감 있는 그래픽과 완성도 높은 전투 때문에 북미나 유럽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펄어비스도 이런 가능성을 보고 해외 진출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최고 동시 접속자 10만 명, 유료 가입자 100만 명을 달성하게 되었고 누적 매출 1조 1400억 원에 엄청난 성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검은사막에 대한 게임성은 다른 나라로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고 중국도 이 게임에 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온라인 게임 기대자 1위에 선정되기도 했었는데요 보통 북미나 유럽은 게임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웬만한 퀄리티나 완성도가 없다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검은사막이 해외 진출을 안정적으로 성공시키면서 한국 게임도 이런 퀄리티 높은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펍지에서 개발한 MMO 슈팅 장르의 게임으로 최대 100명의 인원이 참여해 서로 경쟁을 하고 최후의 1인이 되는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으로도 불렸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장르의 게임들이 있었지만 게임의 완성도가 높지 않았고 그래픽 또한 대중적이지 않아 몇몇 유저들만 즐기는 매니악한 장르의 게임이었는데요. 펍지는 배틀로얄이라는 장르의 게임을 좀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사실적인 그래픽과 한두화까지 적용된 깊이감 있는 전투 그리고 빠른 템포의 플레이를 제공하며 신규 유저를 조금씩 유입시켰습니다. 하지만 32,000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패키지를 판매했고 PC방에서 배그를 하기 위해서는 스팀 아이디를 만들고 별도로 게임을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에게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게 느껴졌는데요 그 당시 배그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스팀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게임들은 성장의 한계가 있고 1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모여야 게임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하면 이전에 출시된 게임들처럼 반짝하다 사라질 거라며 게임의 태생적인 한계에 대해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한 모든 단점들을 다 뛰어넘고 배그는 전 세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신기록들을 달성하기 시작했는데요. 2017년 기준 국내에서 130만 장 이상이 팔렸고 전 세계 기준 1800만 장이 팔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초대박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매출을 살펴보면 출시 3일 만에 22억 일주일만에 1100억이라는 말도 안되는 매출을 올렸고 최고 동접자 300만명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스팀의 부동의 1인자였던 도타2를 제치고 1위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배그의 말도 안되는 성공 덕분에 블루홀의 기업가치는 5조원을 돌파했고 해외 진출 유공 대통령 포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해외 유저들은 이런 배그의 성공을 지켜보며 한국 개발자들은 bm 모델만 앞세우는 모바일 게임이나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수준 높은 게임을 만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펍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외에서 인정한 한국 게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2000년도 초반에 나온 한국 게임들 중에 정말 해외 게임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는 시대를 앞서가는 게임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턴가 너무 수익 모델만 생각하고 게임을 만드는 건 아닌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